나 왔다가 물만 먹고 가지유 <웃음> <웃음> <웃음> 무슨 표현이야 그거 낙영? 말해봐 버리지마 <웃음> 영혼을 <웃음> 못잡으라 말이야 놀아야 돼 나경. 이사 흔들어라 나는 나의 길을 가 누나 가 누나 정신 차려 나요 무슨 대똥 이벤트래부산시에서 <웃음> 근데 그리고 그게 까마귀 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? <웃음> 모네모 동그라미 세모네 모동그라미 세모네 모동그라미 안녕하세요. 동그라미. 보라색 네모가 하나 노란색 세모가 하나 둘셋 음. 아, 겠다 됐다, 다 또이자세 u 싫어 dumb, dumb, dumb, d 안녕하세요, 나겸 씨. 안녕하세요. 귀여워. 잘 났군. 음, 응? 조금 먹네. 안 빠네. 바로 빼야될까? 아, 아. 아, 잘 걸리다. 응. 너무 낫게 해가지고. 이렇게 등 받치고, 이렇게. Good 가 o 엄마, 이렇게 바닥만 변하죠? 바닥이 뭐가 있어 아니, 지 몸이 꼬꾸라진 거... 아... 응... 이렇게 안녕하세요... 이렇게 해니되 아, <웃음> 귀여워, <웃음> 저 짧은 팔이 너무 귀엽다고... 이모이모이모 이마... 이마... 이모 이마... 이모, 이마... 이모, 이모, 음. 이모 어제 주사 맞았지? 그저께 음, 맞았었거든요 할머니? 아니 아팠어 많이 아팠어요 주사 많이 맞았어 우리 강아지랑 응구구 너 응, 응. 응. 그랬어 이모는 어디있어 이모? 이모 없어 <웃음> 월요일이나 화요일 해봐 엄청 집중했네. 나 원래 여기 높이는 진짜 싫어했잖아. 오, 신났어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자. 아, <좋아. 웃음> <웃음> 빵빵. 안녕, 나겸마 나는 무동벌래야 반가워, 나겸마 <웃음> 반가워, 나겸마 나는 예쁜 더듬이가 있고 허단 <웃음> 날개가 있어. 나겸아, 나 보고 있는 거 맞는 거니? 그럼 내가 들려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봐. 따라란. 아아 <웃음> 어, 어. 어이 잘하네. 아이고, 잘하네, 날겸이. 이야, 이렇게 빠스럭빠스럭 빠즈락 하는 나비의 날개네. 아니, 탈출하겠다. <웃음> 미치겠네, 진짜 <웃음> <웃음> 저렇게 계속 한다 야, 진짜 애기 울음소리 난다. <웃음> 저렇게 먹인다고? <웃음> 난울안 줬다 마저추워라 일도 먹지 않은 점. 이것도 싫다 저것도, 저것도 싫다, 싫다. 있다빠르 엄마 손을, 음, 손을 잡고 나, 나, 나, 먹 비, 쏜, 사, 팡. 쥬, 쥬, 은 낙엽이 o 사 e 나미 아이고 시원하네, 아이고 시원하네 이야, 시원하다 나겸이 아이고 시원하다 다 됐어? wish you, I w 응? s h you, I wish you, 막 w i 가 h you, I wish you, I 등부터 <웃음> 그렇 들고 가버리면 <웃음>